아, 아 요거+ 요거 아유 똑야뭐직관 저거 밥도 들어있는데 울릉영롱해는 실수가 진짜 미쳤다 남은 연못을 가도 안는 맛이죠 노래만 음. 노래의 최후 음. 연 가수 김유정이다 반갑습니다 오 생각을 울려라 빨리 고자리고 만만찮네, 요급윙요 윙급 윙급 윙급 윙급 쭉급윙 와 치즈치기 치즈치기 내 치즈 가져간 것 같은데 아니 아까 닭 3, 4마리 먹는다며 말리말리오오 아 우와 쏜다우네 어, 쏜다네 아니 너무 자주 시는거 아니야? 아니 너무 많이 켜주시니까 가만히 있을 거 최대한 많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